일단 화살표 먼저 할게요. 네! 그래요. 어디갔지? 명사는 보호가 네. 될수 있고 목적어가 네. 될수 있고 보호가 될수있 네. 있대요. 그렇죠. 그리고 동사는 명사도 <웃음> 네, 동사가 될수 있고요. 이거는 어차피 네. 여기 있는 거잖아요. 그렇죠. 명사는 <웃음> 보호가 될수 있고 수시가 네. 될수 있는데 그다음에 그렇죠. 선생님 단어로 네예지만 이게 더 많이 쓰이는데요 그리고 그렇죠. 부사는 네. 수시어만 할수 수 있대요 그렇죠 그래서 문장 성분에는 주어 동사 목적어 부어 수시어가 있는데 네 부어는, 부어는 뭐였지 네. 뺀 문장에서 빼면 네. 빼면 불완전한 문장이 되기 때문에 빼면 안 되는데 맞아요. 빼면 맞아요. 안 되는 맞아요. 맞아요. 맞아요. 맞아요. 맞아요. 맞아요. 도아문 맞아요. 맞아요. 맞에요 맞아요. 맞아요. 맞아요. 맞 맞아요. 맞아요. 니다요렇게 하는 거예요 네. 잘했어요